황교안 대표가 지금 공수 설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및지노미 종료에 반대하며 단식에 도입했습니다. 이 단식에 대한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오당 대표의 만찬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협상이 이야기되었고 그에 대해 황교안 대표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 채널과 페이블을 통해 관련된 사안들을 논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논의되고 있던 사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자 앞으로의 대화 역시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없는 단식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려 의지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지 의문입니다. 둘째 황교안 대표가 단식의 목표로 내건 사안 세가지중두가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식의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삼은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한당까지 포함된 국회 구성원 모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통령 그리고 그에 맞서는 자신만 있고 자한당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셋째 황교안 대표는 단식의 시작을 선언하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이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총격을 가해 죽인다. 저런 대통령을 살려두겠냐는 발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또 단식을 시작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정도면 전광훈 목사와 특별한 관계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도 의문입니다. 대,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교수단체 원내대표들이 같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없애는 갑작스러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일하는 국회, 대화하는 국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단식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조적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집회에 참여했던 것은 황교안 대표가 소수의 교우적 그 세력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들게 합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대표는 간식을 그만두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